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그대 자기, 어, 좋을 때. 만약에 내 뒤통수를 쳤어? 그러면 인간? 어, 술 마시고 맨날 늦게 되면 인간이라 그러지? 어,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나쁘면, 어, 인간은 그러죠. 인이 되지? 인이 아니라. 근데 그거보다 더 나쁘면, 어, 우리는 흔히 요즘에 쉬레기라고 부릅니다. 쉬레기보다 <웃음> 더 나쁘면. 개수락이지. <웃음> 아다 지나간 일. 웃읍시다. 어, 오늘의 내용은 웃자고 하는 어, 리딩이에요. 요즘에 웃을 일 별로 없잖아. 어, 리딩 보면서 맨날 심각하게 있을 순 없지. 아니, 그렇습니까? 어, 오늘의 주제예요 인간아. 아이고, 이놈의 인간아. 어, 양다리를 들켰을 때그 어, 인간의 속마음이 어떨지. 카드를 뽑아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레벨이 다 달라지겠지 잘 뽑으세요 웃고 싶으면 <웃음> 아, 그래도 그, 그 사람은요 우리 자기는요 인간은 아니에요 좀 속을 썩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잘 뽑으라고 음. 자 카드 골라놨습니다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어, 인간일지 아직도 그래도 음, 너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쓰레기는 아니었을지 어디 한번 봅시다. 네,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다리를 일으켰을 때 속마음 과연 어떨까요? 음, 여기는 음... 여기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쓰레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어. <웃음> 제가 왜 웃었냐 참 그런 것 같다 음, 사람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뭐 어떤 거든지 간에 자기 방어 기재가 나오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자기가 살아날 구멍을 갖다가 찾고 있었던 게 아닌가? <웃음> 어떻게요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요, 이 일본 카드는 그래도 다행히, 어, 불행 중 다행히도 여러분을 갖다가 순수하게 사랑을 했었던 사람일 수 있어요. 어, 순수하게 사랑했을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양쪽 다 순수하게 사랑했을 수도 있어. 어, 무게가 똑같을 수 있잖아. 어, 무게가 똑같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여기는 양다리를 갖다가 들켰을 적에 스트레스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받았었던 것 같아요. 어왜 어마어마하게 봐봤냐라고 한다면 은 음, 그래도 여러분하고 추억이 조금 많았다 어, 함께해온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굳이 뭐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어, 들지 않았어요 어, 들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아이고 내가 미친놈이지 하면서도 그래, 아이씨,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일이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된것 같아. 음. 응. 여러분이 용서를 갖다가 안 해주셨나 보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여기는 과연 이게 한 번이었을까? 라고 싶은 거예요. 어 이게 지금 진짜 한번 실수했다고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헤어졌을까 그건 아닌지 싶어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여러분하고 오랜 기간 있으면서 속을 어마무지하게 새긴 게 아닌가 그래서 솔직히 양다리를 들켰을 적에 여러분하고 헤어질 그 그쪽도 사그 순수했다고 이 1번 카드는 주장을 갖다가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있지만 음, 순수한 사랑은 하나여야지 고귀한 게 아닙니까? 어떻게 이 사람한테도 순수하고 저 사람하고도 순수하고 지, 지가 무슨 어, 저게 마더테레사야? 그런 거지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남녀가의 사랑은 유일해야지 순수한 거지 어떻게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그래서 들켰을 적에 어찌해야 될 바를 내가 몰랐다라고 이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고 자기가 이렇게 딱 듣혔을 적에 그래 여러, 그래 이 끔에 버리고 가자 이게 빨리 결정된 건 아니에요 어 자기도 거기서 머물렀어 왜 머물렀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 어머 너무 뻔뻔해요 라고 어, 말할 수도 있지만 원래 인간은 내가 초장에도 그랬잖아 자기 방어 기질이 있다고 왜냐면 자기도 살아남아야 될거 아니야 <웃음> <웃음> 뭐 진짜, 진짜, 뭐 진짜 뭐 독립운동을 해갖고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택한 거는 고심 끝에 택한 거는 어 그래 그래 양다리를 걸쳤으니까 어차피 내어 우리 파랑새가 나를 용서해 줄것 같지도 않고 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선택한 게 아니라 추위를, 추위를 지켜본 것 같아요. 추위를 지켜보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자기한테 실망했던 게 그게 자기도 보였고, 그래도 자기도 어느 정도, 고, 진짜 이 사람은 생각을 되게 많이 했지만 결국은 자기 방어 기재가 돌아가가지고 새로운 사랑을 갖다가, 음. 찾아서 간것 같아요. 굉장히 그 순간에는 이기적이 됐었던 게 눈으로 확 보이네. 음, 되게 자기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떠한 그 성공? 어, 연애도 성공이잖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손을 갖다가 놓았던 것 같아. 요 어. 아나 처음에 이게 나와가지고 그래도 여러분하고 순수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순수의 기준이 뭔지 모르는 사람 같다. 순수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음. 그래서 결국은 오랜 고심 끝에 자기도 이게 쉽지는 않았대요. 어, 뚫린 입으로 말은 잘하네. 어, 계속 쉽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이걸 결정하기까지가. 어 쉽지는 않았고 딱 보아하니 어, 네가 나를 용서해줄 기미가 안 보이고 음, 그리고 내가 전적도 있고 음,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진짜 오래 고심하네 현재 여기 진행 중이에요 양다리 지금 들켰어요 그러,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 하하. 왜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요, 여러분하고, 어, 어 저기, 말, 관계, 저기, 연인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양다리를 걸친 건 맞아요. 어, 양다리를 걸친 건 맞고, 음. 그런데 왜 여러분을 갖다가 내려놓지 못했냐라고 쉽게 내려놓지 못했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 모르겠던 것도 사실이고 용서해 줄지 안 용서해 줄지 그것도 불분명했고 만약에 이게 결혼한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그 위자료 문제 같은 게 대두가 되잖아요. 어, 근데 여러분이 그~ 사, 자기가 유책이기 때문에 어~ 만에 결혼한 사람은 그래요 유책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떼줘야 되잖아 어~ 만에 결혼한 사람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조건을 갖다가 내 걸지도 모르고 만에 결혼했다면 그것 때문에 망설였어 이게 너무 슈레긴인가 <웃음> 아~ 결혼했다면 근데 결혼은 안 했다면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 사람보다 어떠한 경제적인 부변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았기 때문에, 어, 더 좋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어, 여러분을 갖다가 내려놓는데 되게 고심을 했던 흔적이 보여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비록 양다리는 거쳤지만, 그 양다리를, 그, 그쪽은 그렇게 막, 막 진짜, 그 순, 순수하다? 어 근데 그게 순수함이 순간적으로 순수한 육체적인 본능에 이끌린 순수함이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무지성이, 무지성으로 무지성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어한 연인의 마음이 아니고 자기도 이게 부지부식간에 자기가 방심한 그 순간에 이걸 들켜서 나도 무지 당황스럽다 라고 이 사람은 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생각이 그래 음. 그러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 뭐 지가 잘못을 갖다가 여기서는 한두 번한 느낌이 아니에요 어, 다만 안 들켰을 뿐이고 이번에는 어떻게 빼박불가가 아니었겠는가 그래갖고 뭐 어떻게 할수 없지 그래 뭐 아, 나는 이제 자유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그 그 쾌락이나 어떠한 환락의 대가가 너무 컸다라고 이 사람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을 잃는 게이 사람한테도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게 카드에서는 영역히 드러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힘들어 숨안 쉬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웃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도 인정은 하기는 해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런 천방 직축 같은 나를 네가 참아주기도 많이 참아줬지. 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 그래서 뭐, 어떡하겠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도, 어, 이게 이제 끝이, 끝이 왔다라는 걸 갖다가 직감을 한게 아닌가? 직감을 하기 때문에, 아 그래, 나도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갔다가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거 갔다가 실행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음, 좋게 말하면 추억이 많이 남아있어서, 어, 저기, 막, 진짜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진짜 추억이 기,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어떤 뭐동고동락을 했다던가, 아니면 동고동락까지는 아니었어도 뭐준 어떤 동거? 뭐 이런 거그 그리고 아니면 연인이어도 거의 매일 만나거나 하루에 어, 그런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다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난 분들은 왜이 사람이 여러분을 놓기를 갖다가 망설였냐라고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하고 알아 나가야 될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하고 을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어, 연인으로서 음, 그냥 이제 그래도 조금 적응이 될 가을 만한 그 무렵에 그래도 너와 내가 어떤 그, 그 연인의 선을 넘어서 조금 더 미래를 갖다가 계획해 나가야 되는 그 시간에 이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펼쳐질지 몰랐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준 동거나 동거일 경우에는 어, 여러분이 좋게 말하면 추억이 많아서고 나쁘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래도 이 사람이 어뭐 어, 나가서 뭐 흥청망청 뭐술 마시고 그러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던, 그런 그 뒷바라지를 갖다가 해줬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아 여러분들을 놓을 수가 없었다. 이게 너무 쉬렉인가요 <웃음> 아무튼 그런 거고 만약에 동거 이상 결혼이다라고 한다면은 어 만약에 내가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음, 나는 헤어지면 와, 완전 거지다 싶은 거지 왜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권리 뭐 만약에 예를 들자면 뭐 부모님이 뭐 재산이 조금 어느 정도 돼가지고 뭐 물려받을 게 있다던가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그 집이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해온 집이라던가 그래서 결혼 생활이 짧고 자기가 거기에 기여한 게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내가 나가면 진짜 몸만 나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 어 너무 쉬렉인가요음 암튼 그렇다라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헤어져갖고 어떻게 됐냐라고 한다면은요, 그냥, 뭐, 아, 별, 다, 별다른 계획 없이 그냥 떠돈다라고 봐. 어, 의미 없는, 어, 캐락만을 갖다가 추구하고, 아직 뚜렷한 목적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음, 내일 네, 본 카드는, 그냥, 아, 진짜, 저기, 뭐, 주제는 좀 재밌었는데, 내용은 조금 무겁다. 이럴 어쩌죠? 미안해요. 음, 이 사람의 속마음, 카드에서 나온 대로 읽었어요.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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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여기 뭐 갑작스럽게 들킨건가 어, 그런것 같은데 얘는 음, 준비가 안된 상태로 들킨 확률이 조금 높아요 어, 높고 여러분들이 솔직히 흠, 이 사람이 어, 용서가 안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약간 그좀 예민할 수도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더러워서 <웃음> 아, 아, 더러워가지고, 어, 진짜, 불결해요. 이런 거지. 어, 불결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야. <웃음> 웃어서 죄송해요. 제가 어이가 없으면 웃음이 나와. <웃음> 음. 카드를 딱 여는 순간 그 느낌이 확 와버렸어. 어, 너무 불결해. 막 이런 거지. 어. 그, 이 사람 막 변명하기 급급하지 않았었나요? 들켜놓고?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변명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와, 더 불결해. <웃음>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 라는 거지. 어, 어떻게, 어,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고. 음, 여기는 진짜 어떻게, 아직 여기 ING인가? 어, 지금 이 사람 들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럴 수도 있겠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 양다리가 견고하지는 못해. 어, 견고한 양다리는 아니지 싶어. 그냥, 어, 어떡하다 갑자기 불이 붙어가지고,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얼떨결에, 응, 음, 뭐, 저기, 됐는데, 뭐, 거기서 더 이상, 뭐, 관계가 발전됐다라고, 아직까지는, 어, 그렇게 나오진 않고, 음, 이 사람이 조금, 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 무슨 생각? 어, 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결정을 잘 내려야지, 까딱 하다가는 나 세대고, 어, 뭐 그런 거 아닌가 음. 원래요 이 양다리를 들키면요 은 너무 미안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럴 것 같죠 양다리는 왜 피겠어 어, 권태기? 호기심? 어, 그런 거란 말이야 그,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지 일단은 저, 변명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여러분 반응 가, 봐가면서 아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아, 그래도 나를 용서해 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이런 계산이 쓰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방심하다가 여러분들이 그런 거죠. 어 이제 참 이제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런 거 같아. 화를 갖다가 그때 그 당시에 안 나고 이 화를 갖다가 압축시켜 가지고 음, 압축시켜서 그냥 빵 터지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내가 너를 용서해 준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이 지금 이 마음 있잖아요. 이 마음을 갖다가 나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고서 일으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반성은커녕 딱 하나 돌아가는 거 보니까 어, 류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팍 폭발을 해버렸다 라고 카드에서는 그러는데 맞나요? 그런 것 같아 아 진짜 그 솔직히 이 사람이요 양다리는 했지만 여러분들을 갖다가 헤어질 그런 거는 거기까지는 계획을 두지 않았어 그 정도로 어, 뭐 철저하게 뭐 계획된 양다리는 아니지 싶어요 계획된 양다리는 아니기 때문에 얘가 여러분들이 어 아니 용서해 줄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 자기는 나름대로 어, 아주 퍽 파트한 변명을 갖다가 막 줄줄이 줄줄이 아 내가 진짜 어 나는 진짜 와난 진짜 잔머리 달인이야 이걸 다 막았네 라고 싶었는데 그게 막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야 어 막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어 여러분이 그 아까도 그랬잖아. 어좀 속으로 좀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왜 그때는 말을 못했냐면 어이이 이 시기가 인연하고 어디까지 간 거지? 그러고 막 그거 상상하고 어그 이게요 이 바람을 피면은요. 그 상상이 진짜 사람을 잡는다? 나는 그래서 내 마음이 아직까지도 너를 용서를 못하겠는데 얘가 내가 아무 말도 없으니까 지를 용서해준 줄 알고서 니나너 하니까 그냥 빵 터진 거지 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라고 하니까 음에 뜨거워 하고서 그 숨죽여 있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지가 여기서 되고 헤어지지 않을 거면 숨을 죽여야지 별 수가 있겠냐라는 거야 음. 아... 나 이걸 갖다가 솔직히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카드를 뽑으면서도 내가 진짜 참,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기는 ing 느낌이 확 나기 때문에 저, 여러분 이거는 어디까지나 재미로 보는 거야 100%는 믿지마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이 카드를 보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라는 거야 한두 명이겠냐 어. 그러기 때문에 이 카드가 100%는 없다라는 걸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들어라 나는 그냥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리딩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선생님 뭔데 그렇게 뜸들이세요 라고 한다면 얘가 숨죽이고 있, 있, 있고 어, 그런 것까지 다 좋아 이, 이 폭풍우가 몰아칠 때까지 어, 그, 어, 나의 그녀가 나를 용서해줘 이것까지 다 좋아요 근데 반성을 했냐 아니 그리고 그 관계를 정리했냐 아니 어, 왜안 정리했냐라고 하면 이제 막 시작했는데 막 좋아지는데 아왜 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거기도 정립이 된건 아니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그냥 그그 그 순간에 어, 마음이 맞아서 그 순간에 한번논 거지 걔하고는 뭐 연인이 되고 뭐하고 그럴 만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솔직히 그건 모르는 거 아닌가? 어. 왜요? 라고 한다면, 만약에, 진짜, 어, 걔하고, 마음이 잘 맞았으면, 상황은 또 틀려졌을 텐데, 쌍방이 엔조이 시기였고, 깊은 관계까지 가나딱 여기까지. 우린 어쩌다 한번 만나서, 어, 이렇게, 어, 저기, 막, 한, 한마디로 그, 뭐야, 뽕 같은 거지. <웃음> 방송에도 이런 말 써도 되나? 아, 취소, 취소, 취소. 어, 마약 중독된 거지. 어, 쾌락에 중독이 됐다. 왜냐면 이게 뭐 엑스터시 같잖아요. 어막막 어, 막 강력하게 <웃음> 나도 잘 몰라 요즘에 막 TV 보니까 그런 거막 나오더라 암튼 어, 뭐 그렇겠냐라는 거예요 암튼 그렇다 뭐 그런 정도의 중독이 될 만한 그 쾌감에 어, 짜릿하다라는 거지 몰래 몰래 한 번씩 즐기는 게 짜릿했다 어. 그래서 어이 관계를 갖다 정리할 마음은 아직까지는 들지는 않아요. 음. 된 맛을 못 봤다라고 봐. 얘는 조금 된 맛이 필요한 게 아닌가?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데요라고 한다면 이거 어디까지나 재미라고 했어. 음, 그리고 내가 비율을 그렇게 한 거야. 왜냐면 그뭐뭐 뭐, 뭐 마약 결합 같은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거 같은 거야. 어한번 먹으면 끊기가 어렵다. 이 바람도요. 처음에가 힘들지요. 이렇게 몰래 몰래 피는 사람은요 상습이야. 왜왜 왜 나를 안 정리하고 왜 그래요? 왜왜 왜?라고 왜? 왜? 한다면 그 맛에 어그 맛에 스을 있잖아. 어, 스릴 있잖아요. 롤러코스터를 웜타. 어, 그확 떨어질 적에 막 내장이 다 쏟아지는 그 느낌을 즐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짜릿! 그거.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걸 왜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어, 여자들은 이해를 못하지. 그게 왜 짜릿하냐. 불안하지 않냐. 근데 그거는 저기 막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살때 얘기고 여자든 남자든 이 저기 막 몰래 몰래 어, 미래를 나누는 이런 거에 한번 빠지면은요. 내려놓기 힘들어. 음, 뭐 요즘은 여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꼭 남자 에다만 국한시키면 남자 여자들이 억울해하니까. 음.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저기, 막,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어, 어 저기, 막, 불같, 이 사람은 그런 거야. 음에 뜨거워. 어, 이렇게 된 거지. 어, 얘가 생전 이렇게 화를 낼줄 모르고, 이, 이, 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화를 갖다가, 이렇게 막, 어, 이렇게 막 내고 그런 성격은 아니다라고 해요. 조금 조용조용하고, 서정적이고, 감성적이고, 카드상은 그렇게 나와. 어, 아니에요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뭐, 그러면 카드가 조금 덜 뽑혔겠지. 어, 왜냐면 성격은 다 다르니까. 근데 카드에서 나오는 대로 리딩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용서, 얘는 여러분들이, 어, 기, 약간, 어, 그 기회를 엿보는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용서해줄 때. 왜 그러냐라면, 여러분들의 관계를 내려놓을 마음은 없어, 없어요. 어, 어, 내려놓을 마음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회를 보는데, 여러분들이, 어, 그 용서를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뭐 이런 그런 그가타부터 말이 없으니까 얘가 지금 고민을 하는 거지 뭔 고민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 별 고민을 다해 그냥 빌어야지 어. 오히려 나중에는 그냥 그렇게 뭐 사람에 따라 달라. 어, 야속 시원하게 말좀 해봐. 뭐어떡가자는 건데. 어, 그럼 헤어져? 헤어지자고? 야너 헤어지는 게 말이 돼? 내가 바람 좀 폈다고 헤어지는 게 말이 돼? 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아이, 그래. 아이, 그래 됐다. 나도 그냥 아, 어, 낌에돈 어, 많은, 어, 많은 여자나 후려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야. 어, 그냥 인생 뭐 있어 어, 어차피 어, 저기 막이형베린몸 음, 그냥 나는 그냥 니 때문에 몸을 맡기면서 어, 돈 많은 누나들 후리고 다녀야 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다야 그렇게 두 가지 경우로 얘기해서 두 가지 경우 음 그렇다 라는 거지 그러면 은첫 번째, 아까 말한 경우, 어? 내가 한번 바람 폈다고, 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한 사람은 그 나름대로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 저기, 말 자기랑 헤어지면 어, 좀 외롭고 쓸쓸할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하다가 용, 기다리면 용서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 아니면, 아이, 그래, 아이, 이게 끼매. 조금 쉬었다가, 정신도 산만하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어 그러니까, 돈만의 눈 하나 후리자, 어 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는 어떡하겠냐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여러분하고 헤어질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어 연락을 계속, 연락을 계속 할, 어 공산이 크다. 그리고 용서를 갖다가 어, 어 저기 막 바랄 수도 있겠다. 한 번만 용서해 줘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헤어질 마음은 없었어. 선생님 그, 그 저기 막 전에 그새기가 그랬어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여기는. 어, 어.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여기는요. 이 카드 흘러가는 거 보니까 음. 뭐 그렇게 오래된 일을 갖지는 않아 보여. 어, 그리고 좀, 이 사람이 잊을만 하면 연락이 오고, 잊을만 하면 연락이 올 수도 있겠어요. 어, 여러분들이 딱 혼자인 걸 갖다가 알고서, 어, 혼자인 걸 알고서, 잊을만 하면 연락이 오고, 잊을만 하면 연락이 오고, 그럴 수 있겠다.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남았어요. 음. 그 바람을 꼭 사랑하지 않아서 피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니까 안 피는 것도 아니야. 어. 저기 뭐야 내가 늘 얘기하잖아. 남자들은 원초적인 본능에 순수한 뇌를 가졌다. <웃음> 선생님 그게 순수한 뇌인가요? 라고 한다면 무지성으로 들이대는 거지. 암튼 왜 보는 사람 없잖아?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는 지금 냉전 중일 확률이 조금 높아 음. 그래서, 그, 저기, 막 그,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아예끼돈 어, 많은 언니들을 후린다? 아니면, 끼메, 아, 저기, 막 그냥 이렇게 용서해줄 때를 기다리겠다? 라는 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왜 그랬냐?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 격이 약간 결벽증 비슷한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그, 그 인간은 그럴 거야. 라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솔직히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거 너무 몰아붙이면요 정말 이 사람하고 어떤 마음이 남았다라고 한다면은 잊을 거는 있는 게 좋지 아니 그렇습니까 어, 헤어질 마음이 여긴 아직 헤어질 마음이 그닥 엿보이진 않아 어, 실망은 해, 하고 어 정말 어 더러워서 진짜 어 열받아 죽겠네 그런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아직까지 헤어졌다라고는 안 나와 어 ing 인것같아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아니 과거 얘길 수도 있지 아 그래서 자꾸 연락이 오는데요 제가 개무시하고 요 끊어버렸어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 아니 그렇습니까 네 암튼 이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즐거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허허 그저 웃지요 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아 양다리를 걸쳤을 때그 사람의 속마음 이라고 한다면 어디 봅시다 음 여기는 여기도 상습적인 냄새가 풀풀 난다 라고 봐 음, 여기는요 어 헤어지고 만나기를 반복한 커플이 일수도 있겠다 라고 봐요 선생님 그 인간은 왜 그런가요? 솔직히 이제는 기대감도 없어요.라고 할 수도 있어. 음 기대감도 없어요. 그렇지만 기대감이 없는데 왜 미련은 이렇게 어그 인간인가 이게 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여기는요 시절 인연이 맞아요. 음, 시절년이 맞고 헤어지고 저기 만나기를 갔다가 반복했을 수도 있다라고 봐이 사람이 어,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와가지고 들키면 미안하다고 싹싹 빌고 미안하다고 싹싹 빌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음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여기는 진짜 연인 이상인 느낌도 나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연애초장에 이러면 이걸 용서해주나 아무리 빌어도 이거 빈다고 용서가 돼요 나는 안 되지 싶은데, 응. 음, 나는 그렇다라고 봐요. 빈다고 용서될 일이 아니지. 음 여러분들은 듣고 싶지도 않아. 이, 네가 이게 지금 한두 번이냐 인간아? 어 이럴 수도 있어요. 어 네가 양심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래요. 야 그래도 내 마음에, 어내 마음에 여자는 너야라고 말할 수 있어. 음이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음. 여긴 결혼한 사람이도 어, 있을 수 있고 어, 동거 아니 동거 아니면 어, 주, 준 동거의 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의 상처를 갖다가 많이 받은 건 사실이에요. 어, 많이 받은 건 사실이지만, 글쎄 이번에 이이 어, 이 관계가 과연 끝날지 그것도 미지수야. 음, 왜 미지수냐라고 한다면은 마음은 그래. 진짜 이번에는 내가 너를 갖다가 진짜 한방에 끝내주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까 싶기도 해요. 음. 그게 과연 가능할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 이게 어, 미련인지 정인지 어, 그런 게 여기는 3번에서 남아있어. 어, 그냥 입대껏 해왔던 대로 눈딱 감고 그냥 응, 다시 한번 용서를 해줄까? 나는 생각도 없지는 않아요. 이 3번 카드는. 그리고 그, 저기 막그 인간이 자꾸 어, 눈, 내 눈치도 보고 어, 왜 그러냐? 빌고 있잖아. 싹싹싹싹. 빌고도 있고 여러분만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도 하고 그런 거지 어, 파랑새야 너하고 내가 이렇게 됐는데 어, 그만 화좀 풀어라 어, 내가 잘할게 내가 잘할게 말로만 야너 네가 그렇게 말한지 어, 뭐 이게 원데이 투데이야 너 저번에도 그렇고 저저번에도 그렇고 저저저번에도 그렇고 내가 너를 갖다 얼마나 용서해줬는데 너또 그랬잖아라고 하는 거지 어, 그럼 그런 거지 뭐.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봐. 어. 내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어, 그년이, 그년이 날 꼬신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여기는요, 음,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관계를 갖다가 훼손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훼손시키지도, 아, 훼손시키지도, 아, 훼손시키고 싶지 않은 놈이 그래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랐어요? 어. <웃음> <웃음> 잘랐는데 자꾸 생각나기도 하지 어 그게 왜 그래요 라고 하는 정이지 뭐 정이 들었다라고 봐 미운 정 고운 정어 그래서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 같아 그 인간 그지 계속 어 저기만 또할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갖다가 언제까지 봐줘야 돼요 어 솔직히 지쳐요 라고 말할 수 있어 이 3번 카드는 어 지쳐 어 그런데 음. 나도 이제는 내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 인간한테 내 감정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냥 냉정히확 돌아서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야. 이게 뭔가가 뭘까요? 뭔가가 뭐죠? 잘 맞지. 어, 그래도 이 사람하고, 뭐, 어떠한, 그, 소울이나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어, 여기는 그럴 수 있어. 아니면 정의라던가. 아니면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주구장창, 주구장창. 어, 이렇게 끌고, 끌고 갈것 같던 게 아닌가라고 봐. 음. 네 결국은 헤어진 커플도 있고 진행 중인 커플도 있고 그렇다 쳐요. 어 선생님 그 인간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자동으로 나와요. 어. 이보다 더 자동일 수 없어요. 어. 아주 첨단을 걸어요. 그럴 수도 있어. 어. 그렇지만 미련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미련이 남은 것도 맞아요. 음. 근데 결국은 끝났어요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저는 제 인생 살래요. 어. 그냥 전제 인생 살고요. 그 인간은요 누구랑 살든 건 이제 제가 알바가 아니에요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겠다. 어. 그래서. 그래도 어, 이걸 왜 보냐라고 한다면은 심심해서요. 음, 그냥 마음이 갈피를 못 잡겠고요. 마음이 허전해서 그냥 이 큰타로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어요. 그리고 재밌기도 해요.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라고 하는 분이 많을 수 있겠다. 이 3번 카드는 그렇게 보내지네요. 음, 이 사람 조금 여러분 혹시 만약에 재회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주변에 누구 있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누구 있거나 아니면 어, 이 사람이 태도를 달리 해가지고 오히려 강짜를 놓거나 어, 너왜 그래 어, 너 어, 우리 늘 이랬잖아 어. 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어, 뭐 남자 생겼어 뭐 이럴 수도 있고 어. 왜너나 어, 내가 어, 저기 막 양다리 걸친 거 핑계 삼아 갖고 나랑 헤어지고 싶은 거야 뭐 그런 거야 그, 그, 그랬다가도 그 내가 잘할게 또 이랬다가도 막 오락가락 회끼닥 회끼닥 하는 거 아닌가 <웃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음, 이 사람은요 끝난 거를 갖다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만한 사람은 어디 가서 이 사람이 만나겠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만큼 이 사람을 갖다가 뒷바라지 해줘 부모도 그렇게 안 해.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 이, 이 인간 뒷바라지를 갖다가 어 저기만. 지극정성으로 했다라고 나와요. 어, 힘든 데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양다리를 들켰다 해서 이 여러분을 갖다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어, 없다라고 봐요. 왜 내려놓겠어? 나가 내가 남자에도 안 내려놓는다. 이, 이, 이, 저기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 남자분이 뽑았다라고 한다면은 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남 저기만 남성분도. 그걸 갖다가 내려놓고 싶겠냐라는 거지 내려놓고 싶지 않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성격이 묻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어, 좀 이기적인 마음이 든다라는 거지 여러분을 갖다가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하고 행복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너를 갖다가 곁에서 떼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가 자기 소유로 생각할 수도 있어. 너는 내 거고,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어디 못 가는 거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 빌기도 해보고, 뭐 자기가 할수 있는 건다 했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잔말하지 말어. 어, 넌내 거야. 넌 아무 데도 못 가.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것도 사랑인가요? 라고 한다면은, 음. 소유욕이 강할 수도 있어요. 어. 만약에 결혼한 분 같으면 여기는 이윤이 쉽지도 않아. 관계가 다 무너졌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나, 내 사회적 지위나 체면이 있잖아 어,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 남자든 여자든 뭐 비슷하겠지만 특히 남자의 경우는요 이 이혼이라는 게요 사회적으로 어떠한 루저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에서 더 이상 뭔가가 남, 남지도 않았고 뭔가를 갖다가 더 해야 될 뭔가가 없다 하더라도 이혼을 선택하는 건 쉽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 이혼 잘안 해줘요 음, 남자가 이혼하는 경우는 뭐예요 여자가 바람을 폈거나 어남미씨를 돌아왔거나 어 아니면은 진짜 내가 너 아닌 다른 어떠한 사람이 생겼거나 어 인생을 갖다가 너 말고 그런 경우가 아니면 잘안 내려놓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요 솔직히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 하더라도 동거라 할지라도 진짜 뒷바라질 것처럼 뒷바라질 갖다가 조강지처처럼 해준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려놓으려 하지도 않고 좀 계속 연락오지 않아요? 음, 연락 올 수도 있겠다. 아니면, 아니면, 연락이 오지 않더라 하더라도, 내가 어딘가에서 볼수 있는 근접한 거리에 있다던가, 어, 마주치는 그, 마주칠, 어, 마주치는 그런 게 있다던가, 뭐 그런 거다라는 거지. 음.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한다면은 글쎄 음, 여기는 헤어진 건 맞아요 어, 헤어, 그리고 만약에 헤어져, 헤어졌다가도 다시 잡혀서 어, 다시 그냥 꾸역꾸역 그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지 쉽게는 헤어지기 힘든 커플이 아닌가 이 3번은 음. 뭐 헤어졌다라고 한다면 연락이 연락이 그래도 심심치 않게 올 것이고 저안 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카드가 아니지. 여기 카드에서 온다고 했는데 응, 안 온다고 그럴 수도 없잖아. 그러면 요그 사람을 정리했나요? 라고 한다면 어... 저다다익선이란말 알아요. <웃음> 다다익선인 게지. 어, 남자들은요, 어, 여자가 많은 게 자기 어떠한 남성다움을 갖다가, 어, 그, 저기, 막, 뭐 더, 저기 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가 된것 같고, 어, 뭐, 징기스칸이 뭐, 나, 뭐, 저기, 막, 뭐 땅을 넓히들, 뭐,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지. 지가 징기스칸도 아니면서. 암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암튼,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들켰을 때 속마음. 들켰을 때 속마음 뭐야? 일단은 어, 내가 할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자. 어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다. 음 비록 저기 말 어이게 깨졌다 할지라도 다시 붙이리라 많은 <웃음> 이런 이런 마음 어 네가 날 갖다가 놓는다 하더라도 어, 어떻게든 난 다시 붙일 거야라는 그런 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내가 그 관계를 갖다가 정리하냐 그건 또 아니지 싶어 그러나 내 마음에 어 너는 내 여자야라는 그런 그런 마음이 굉장히 그때 그 당시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것 중. 네, 3번 카드 리딩, 어, 즐거우셨나요? 즐거운 내용은 아니었죠? <웃음> 근데 만약 이게 헤어진 지 오래됐다, 아니면은, 그냥 뜸은 뜸은 연락이 와요. 그러면은, 그냥, 그냥 웃자고 들을 도 되지만, 이게 진짜 진행 중이면 조금 괴롭지. 음, 나, 나는 힘들다라는 소리가 나온다라고 봐요. 네, 아무튼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인간 양다리를 들켰을 때 속마음 속마음이 어떨까요 얘는 음. 이게 뭐죠? 어 진짜 내가 어 진짜 저희 이틀 정도 있다 뇌구조 할 거거든요 음 뇌구조 시즌, 시즌2 할 때가 됐어 와 근데 얘는뇌 네 구조리가 와 왜요 라고 하면 너무 순수해 그 인간이요 라고 한다면 생각이 없어 <웃음> 죄송합니다 내가 여기 7장이 부펴네 어, 죄송합니다 웃어서 어이가 없어서 그래 어이가 없어 제가 음, 잘 웃어요 어이가 없어 진짜 뭐라고 말을 잇기가 어렵네 와 진짜 너무 순수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없이 살 수가 있지 음. 뭘 대책이 없는데 어예 예, 저기 뭐야 혹시 그 양다리 까 양다리도 모자라서 어, 그녀 하고뭐 여행 갔어요 어, 그런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여행 아니면 뭐 돈이 없으면 뭐 교회라도 나갔겠지 어디 둘이서 씩 나갔고 수도 있고 아니면 삼삼오여 모여 가지고 나갔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 라는 거야 음 여기는요 여러분하고 양다리를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별로 그렇게 어, 뭐 그런 게안 보여. 어, 이 4번 카드는 정말 팩폭이다왜 어, 그러면 1, 2, 3번까지는 그래도 막 후회하고 놓기 싫어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어. 근데 여기는 어, 오히려 더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우러질 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우라지. 음. 양다리 삼다리 걸치면서 아주 즐겁게 잘 지내고 있는 거, 그런 느낌이 나요. 음. 근데, 양다리 삼다리 걸친 건 맞지만, 그 양다리 삼다리가 좀안 돼가지고, 한동안 얘도, 어, 공백기가 있기는 했어. 공백기가 있, 있기는 했는데, 그 공백기를 거치고 나가지고는 또다시 양다리 삼다리, 어. 이게 저기, 뭐, 이게 진짜.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얘는 그런 것 같아.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뽑았다면 남자가 없으면, 어, 이렇게, 그, 그 노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얘 약간 정신질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난 그렇게 보이는데 정상은 아니지 싶어. 보통 양다리를 드키면 막 뜨끔하고 무섭거나 어떤, 어이 진짜, 와 큰일났다. 이게 정상인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어, 얘는 그게 아니고 얘는 그 하루라도 어, 주변에 이성이 없으면. 아, 막, 불안한 게 아닌가? 응, 어, 좀, 그렇게 보여지고, 막, 어찌 할 바를 모, 아, 모른다라는 거지. 응, 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어, 저기, 뭐야, 뭐, 종족 번식에 사명을 띠고 태어났나, 이 인간은? 아,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씨뿌리고 다니고 자빠졌네. 아,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아, 그, 뭐, 저기, 동남아시아 어디서는 막 이러면 거세한다던데. 한국은 그런 게 없죠. 어, 어 그런 거 같아 그리고 얘는 누구를 깊게 사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돼요 어,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옮겨가고 무슨 메뚜기야? 어 아주 그냥 통통 터가지고 그런 거 같아 그리고 호기심도 그런 거 같아 여기 이제 얘, 얘한테 작업을 걸어? 걸다가 저기 여자가 나타나? 냉큼 옮겨가 냉큼 냉큼 팔짝 팔짝 폴짝 폴짝 아이고 씨. 저기만 멀리 뛰긴 잘했겠네 음 아주 그냥 폴짝 폴짝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너무너무 심하다 이런 놈인지 몰랐죠 어 얘는요 그 남녀의 관계? 어, 그런 걸 갖다가 되게 되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 되게 되게 쉽게 생각하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러지 않아. 내가 아까 초상에서도 그랬잖아. 내가 너무 순수하다고. 선생님, 그게 순수한 건가요? 라면 빚꼬는 말이지. 어, 그게, 그게 어떻게 진짜 칭찬이겠어? 내가, 야, 나이가 몇인데? 어,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어, 현실적으로 살지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 어. 저기 막 폴짝폴짝 폴짝폴짝 쫓아다니다가 폴짝 폴짝 이 인간은 임자 만난 듯 하는데 음, 무슨 임자요 라고 한다면 음, 어디 봅시다 어. 이러다가 이, 이렇게 하다가 까딱 하다가는요 저기 막 저런 거 들어와 뭐드뭐냐면은그 요즘에는 그 뭐지 저건 없잖아요 그 뭐지 간통죄가 없어진 대신에 손해배상 같은 게 있잖아 그런 거 들어올 수도 있어 얘는 지금 저기 뭐뭐 뭐 손해배상 들어와도 뭐줄게 없으니까 뭐 배째 이럴 수도 있겠지. 어, 배째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얘는요 어, 유분이 어떤 유분남 만에 약 남자가 뽑았을 수도 있으니까 유분이 어떤 유분함이든 가리지 않아. 어, 가리지 않고 그냥 폴짝폴짝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것같아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고도 뭐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만 음. 그리고 사, 굉장히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 굉장히 이기적이다. 나밖에 몰라. 어, 나밖에 모르고 내가 이런 행동으로 상대가 상처받는다? 어,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어, 그런 거를 생각할 만한 인간성을 갖다가 구비하지 않은 듯해. 그 인간성이다기보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라고 봐. 음, 모든 매사를 갖다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고, 여자를 갖다, 여자를 갖다가, 남자가 뽑았을 수 있으니까, 어, 그냥, 그냥 육체적인 관계? 어, 그때그때 그때 육체적인 관계만 맺는 거? 그런 거에만 얘는, 어, 저기, 만 뇌가 발달한 게 아닌가 싶어. 내 그래, 얘 집착이나 이런 거 되게 쩔어요. 음. 그렇게 하나의 어, 하나의 한 우물을 파지도 않으면서 무엇에 집착이 쩌냐 라고 한다면은 나는 이게 제정신이다 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어 지, 굉장히 이기적이고 남의 아픔은 별로 이 사람은 공감 남의 아픔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걸 갖다가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음 근데 이게 지나치면은 저게 되고 는 얘는 그런 쪽으로는 내가 이렇게 그 뭐, 양다리 걸치고, 삼다리 걸치는 걸로 인해서, 내 사람이, 내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이 없어요. 어, 뭐, 다 그런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그러는 것 같고, 지금도, 뭐, 저기, 뭐, 고민을 하고 있어. 뭐? 어, 누구를 누구한테 갈까 어, 하나는 너무 멀고 뭐 하나는 요렇고 아 걔는 좀 걔는 조금 속을 모르겠고 그런 거같다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야. 음, 이 사람은 누굴 새기고 그걸 사귄 걸 갖다가 가꾸고 가끔 걸 갖다가 발전시키고 너무 팩복인가? 음, 카드 자체가 그렇게나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직 거는 무지에 낀다. 어 직권은 무지에 끼고 지금도 어, 양다리 산매경 음, 양다리라고 계속 나와요. 음, 얘는 이 양다리를 못 끊지 싶다. 음, 항상 양다리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양다리가 아니면 이 사람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 양다리에서 오는 즐거움. 음, 그리고 주변에 어, 그냥 적당히 즐기고 헤어지고 적당히 즐기고 헤어지고. 얘돈 얘 많아요? 돈 많아요? 음, 둘중 하나야. 어, 돈이, 돈이 진짜 많던지. 어, 돈이 많아서 뭐 합의금 주면 뭐 끝나는 거겠지. 어, 얘는 저기 막 성적으로, 어, 여자 한 사람만 갖고 만족할 수 있는 애가 아니야. 얘는 죽을 때까지 일으켜고 살것 같은데? 음. 얘가요, 양다리랑 카드가 세 개가 나왔어. 어, 세 개가 나왔어. 얘는요, 좋아하니까 어, 돈 주고 어, 돈 주고 저기 막뭐 그런 업소 같은데도 잘갈것 같아 어, 술집 술집 술집이든 기온이든, 그러니까 장르를 안 가려 어, 장르를 안 가려. 어. 이러다가 되게 걸리지. 어, 아직까지는 안 걸리고, 안 걸린 것 같은데, 이건 한번 걸리면요. 얘는 크게 걸릴성 싶어.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어, 진짜 하나도 안 가려. 어, 정말 이러기도 힘든데. 어, 난 그렇게 보여요. 어, 그냥, 뭐, 배글려만 보면 환장하는 것 같고, 음, 그리고 막 노는, 노는 걸 갖다가 너무 좋아하고, 얘 무슨, 뭐, 뭐 저기, 뭐, 뭐 재벌쯤 돼요? 음. 나는 여기까지 뽑을, 여기 안 뽑았을 때는 얘가 돈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돈이 있네. 음 돈이 있어. 그러니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 아, 음, 없는 사람은 또 없는 대로 그렇게 노는 거고, 있는 사람은 또 있는 대로 뿌리고 다닌 걸 거고 흥청망청, 흥청망청. 정신이 약간 혼미한 놈이 아닌가 싶은데, 음, 난 그렇게 보여요. 저 진짜 정상 아니에요. 음, 그리고 막술 취하면 돈잘쓸것 같아. 술 취하면. 음~ 근데 술이 안 취하면 어~ 아니다 자기 마음에 들으면 어~ 예를 들어서 진짜 자기 마음에 잘 들게 뿅가게 어~ 진짜 내 그~ 저기 뭐 그~ 저~ 뭐지 말초 신경을 갖다가 완전히 자극시켜주면 진짜 돈 되게 잘 쓰는 놈 음~ 그런 놈이다라고 보여 음~ 그러고 한 사람한테 올인 안 해요 음~ 잘못 걸리지 않았나 싶어 여기는. 네, 선생님, 저 되게 오래 연애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 어. 근데, 솔직히, 이게 들켰으니까 그게 된 거지. 안 들켰으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 들켰을 때는 왜 들킨 거야? 아, 이제는 뭐, 어. 여기서는 꽤 관계가 오래 갔던 사람도 보여요. 어, 나름 만약에 선생님 저그 사람하고 몇년 사겼어요 한다면은 그 거긴 거야. 근데 얘는요 양다리 양다리 아니면은 어 얘는 재미가 없어 해. 어 그런 거 같아요. 막 여자들 사이에 파묻혀서 놀 수도 있어. 음 조금 병적이 병적으로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봐요. 도대체 직업이 뭐야? 뭐 재벌 3세야? 어. 오, 재벌 삼세가 얼마나 되겠어요? 어, 그래도 이렇게 놀수 있는 거 보면 장거리도 막마다 마닫지 않고 막, 어, 막 원정도 뛰고 그러는데 어,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암튼자 4번 카드 들켰을 때 속마음 얘는요 양심의 가책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음 이때껏 잘 놀았잖아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미안해요 너무 패폭을 때려서. 음, 근데, 들켰을 때이 사람도 잠시, 잠깐, 좀, 그, 다운된 적은 있어. 다운된 적은 있지만, 음, 다운된 적은 있지만, 그래도 얘, 이, 저기, 마, 뭐, 개가 똥을 끊지. 이걸 갖다 끊지는 못해요. 이내, 이 쾌락에 빠져가지고 잊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 음, 암튼, 미안해요. 음, 음. 여기는, 끝났다라고 나오는데 뭐가 끝났는지잘 모르겠다 음 어쩌면 이 데스 카드가 나온게 여러분하고 관계가 끝났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보여요 여긴 끝난 관계가 맞지 않겠나 싶네 음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마치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